자 오늘은 교재 16쪽으로 가서 새로운 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배웠어요.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고 그것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통치의 사상이 필요하다는 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바로 동아시아의 국가통치에 이용되었던 법과 제도인 율령,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었던 통치의 사상인 유교에 대해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어 일단은 요거 교과서 순서대로 가고 있지 않아요. 교과서 순서대로면은 10세기에 이제 동아시아 국제정세로 가야 되는데 요율량과 유교라고 하는 거는 당나라까지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요 부분 먼저 하고 어 교과서 순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음.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어 국가라고 하는 큰 거대한 사회 단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지배하는 왕이라고 하는 강력한 지배자도 등장하게 되었죠 자이 왕과 같은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워낙 넓은 지역을 통치해야 되고요 거기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또 지배해야 됩니다 땅이 넓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많은 사람과 넓은 땅, 다양한 문화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지배자가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일일이 다 지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배자가 이래라 저래라 일일이 다 지시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알아서 국가의 질서를 지키고 왕의 지배에 따르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통치의 기준입 기준이 필요하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음. 알아서 백성들이 질서를 지키고 왕의 지배를 따르고 만들 수, 따르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필요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일률적 적용 통치의 기준이 필요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동아시아에서 그러한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치의 기준으로 활용되었던 법과 제도가 바로 율령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었던 통치의 사상이 바로 유교 사상이었다. 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율령이라고 하는 용어는요.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의 율령은 율과 령으로 구분해 볼수 있어요. 율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물건을 훔쳤을 때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 다른 사람을 다치거나 죽게 했을 때 어떠한 벌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있는 게 율라고 이 보시면 돼요. 령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가의 조직과 운영, 신분이나 수치제도와 관련된 것들이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도들 과 관련된 것을 가지고 명 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율과 령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법과 제도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넓은 인미에서의율령이라고 한다면은 수나라 그리고 당나라 때 가게 되면서 완성된 동아시아 특유의 국가통치체제를 율령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율령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이 단원에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동아시아에서 법으로 국가를 통치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느냐? 그것은 전국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전국시대 배웠어요. 기억이 나나요? 하극상과 전쟁이 난무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살아남은 나라가 7개 정도가 있었어요 그죠그 7개의 나라들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부국강병과 군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을 필요로 하였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래서 그러한 개혁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통치의 사상으로 주목받았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법가 사상이었고 이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법으로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통치체제를 만들기 위한 개혁들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개혁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뤄낸 나라가 어디였나요? 바로 진나라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진나라는 다른 나라들보다 빨리 성공적으로 부국강병과 궁주권의 강화를 이뤄낼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국시대를 통일할 수 있었다라는 거 배웠잖아요. 그렇죠? 여기 시황제의 업적이잖아요. 그렇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러면서 이후에 진나라는 통일 이전에 진나라 내부에서만 적용되었던 법치를 중국 전체에 걸쳐서 시행하게 되었다. 법치 전국적 시행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진나라는 전국을 통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멸망해버리고 말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지나치게 엄격한 법치와 가혹한 형벌에 대한 반발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예를 들어서 진승과 오간이 난이 대표적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어떤 사건이었나요? 진승과 오간이 무슨 성벽 공사라고하 음. 기관 안에 못 도착한다. 음.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아, 네. 난이 나 아, 대충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진승과 오강에게 내려진 명령은 만리장성을 수비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군대를 모아서 데려와라라는 명령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군대를 이끌고 만리장성으로 가는 중에 여름이라서 비가 많이 와서 큰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물이 너무 많이 불어나서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났는데 당시 진나라의 엄격한 법에는 군대를 이끌고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사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진승과 오강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처해 있었다? 강물에 빠져 죽으나, 늦게 도착하나,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죽으나, 어차피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건 무엇이었어요? 발란을 일으킨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했던 진의 법치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진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났을 때, 진나라가 망하고 한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었을 때, 무엇이 필요하게 되었다? 법가 사상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통치의 사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신나라가 멸망하고 난 이후에 한 나라가 중국을 재통일하게 되었을 때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이념을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 그때 법가 사상을 대신해서 새로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주목받았던 것이 바로 무슨 사상이었다? 유교 사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은왜 유교 사상이 새로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주목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 자, 유교 정치 사상의 특징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천명 사상이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들어본 기억이 나나요? 네. 이 땅의 왕은, 이 땅의 황제는 누구의 선택을 받는 사람이다? 네. 하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 천자다. 라는 게 바로 천명 사상이었어요. 그죠? 그가 선택을 받은 까닭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덕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천명 사상과 연결되는 덕치주의예요. 그죠? 백성을 사랑으로서 다스릴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가 사상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황제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상이 바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황제의 통치를 따르는 것에 대한 반발을 줄일 수 있고 황제에 대한 지지, 그를 따르고자 하는 성향을 더욱더 키워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유교사상이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의를 지킬 것, 도덕적인 생활을 할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좀더 자연스럽게 국가의 통치를 받아들이면서 황제를 따르도록 만들 수 있는 유용한 통치의 사상이 바로 유교사상이었기 때문에 한나라가 중국을 재통해하게 되었을 때 유교사상이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뿐만 아니라 유교에서는요.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효와 충이에요. 그렇죠? 임금 군주, 황제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충성해야 된다. 황제에게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또 기를 수 있다면 황제 입장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제국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유용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법가사상에 비해서 좀더 자연스럽게 황제의 권위를 높여주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황제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또 따르도록 만드는 효과를 가진 게 바로 유교 사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좀더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법가사상은 선생님이 비교를 해봤어요 자 법가사상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어떠하다 악하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요. 그죠? 인간은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어떤 짓도, 심지어 부모도 죽일 수 있는 인간이, 아,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과 엄격하고 가혹한 형벌로 그들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법가 사상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국가의 통치를 잘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집에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갔어요. 어, 자 공부해야지라고 책을 폈는데 잠깐 친구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핸드폰을 딱 봤어 그때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벌컥에 여기 들어와서 너 공부하네? 왜 핸드폰 봐? 라고 하는 순간 공부하기가 어때요? 싫어져요. 공부하기가 딱 싫어져요 그죠? 외부의 강제성이 작용하는 순간 내부적으로 반발이 드는 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 모의고사 지문에 이런 거 나왔던데 혹시 일부분 기억이 나나그 네. 어린이집에서 그... 맞벌이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7시까지 아이를 봐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 그리고 7시까지는 에 아이를 찾아가야 돼. 그래야 이제 어린이집 직원들도 퇴근을 할수 있으니까. 어, 그런데 엄마 혹은 아빠가 자꾸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7시 넘어서까지 아이들을 데려오는 일들이 잦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어린이집 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가 좀더 시간을 맞춰가지고 아이들을 데려오게 할수 있을까 를 고민하다가 지갑비 그죠? 조금 늦게 들려오면 벌금을 내도록 하는 요런 어떤 제도를 요러한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말이요 그 우리가 왜 돈을 내야 돼? 어 아니에요. 어, 그렇죠. 처음에는 이 지각비를 걷기 전에는 올 때마다 선생님들한테 미안해요 죄송해요라고 하면서 시간에 맞춰서 올려고 노력했던 부모들이 점점 더 늦게 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돈 내면 되잖아요. 돈 내면 될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더 늦게 오더라는 거지. 이렇게 어떠한 강제성을 발휘해서 그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은 자연스럽게 사람들로 하여도 어떤 모습을 불러일으킨다? 반발. 반발하신 그죠? 아니면 까짓거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이러한 어떤 모습들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법과 사상의 문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벌금 내기 싫어서 빨리빨리 빨리 왔지만 시간이 점차점차 지나면 점차 지날수록 그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고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자, 이에 비해서 육아사상의 경우에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에서부터 출발해요? 선하다라는 출발해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가만 놔두면 알아서 착하게 잘살수 있다라고 하는 자발성을 중시하는 게 바로 이 육아사상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자, 육아에서 제일 중시 여기는 게 무엇과 무엇이라고랬어요 효와 충이라 그랬어요. 그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은 거 누가 시켜서 가르쳐서 강제해서 생겨나는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고 싶은 나의 마음은 내가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겁니다. 육아 사상에서는 그것을 바로 인간의 착한 본성이라고 보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윗사람에게 나를 다스리고 또는 나를 길러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에게 잘해가자 하는 그런 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자연스럽게 효도하듯 임금이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면 은 백성들 역시 임금을 부모처럼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충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은가정이 평화롭듯이 나라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라 하는 게 유교사상의 핵심이라는 다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법가사상은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고민한 게 법가사상이었다라고 한다면 유가사상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스스로가 법을 지키고 살수 있을까? 아, 있을까 말이 꼬이네요.라고 고민했던 사상이 바로 이 유가사상, 유교, 유학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음, 그 저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봤죠. 외국인들 나오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외국인, 아니지.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외국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이런 거 영상 많이 있지 않나요? 어. 뭐 예를 들자면 선생님이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건 그런 거였어. 우리는 이제 카페나 식당 같은 데 가서, 특히 이제 뭐 롯데리아나 아니면 카페 이런 데 가면은, 우리가 앉는 자리하고 주문하는 자리가 따로 떨어져 있잖아.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자리 맡아 놓으려고 어떻게? 해? 짐을 내려놓거나, 핸드폰. 노트북 요런거 올려놓고서는 가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이제 거기다 가 갖다 놓고서는 앞에 가서 주문을 하고 자기 저리를 돌아오잖아 그지? 근데 이거 외국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어떤 반응 보여요? 와 너네는 이런거 안 훔쳐가? 그래요 미친거 아니야 저거 사람이 당연히 훔쳐갈 줄 알았는데 왜 저거 그냥 가만히 놔두지? 라는 이런 반응도 나오죠 그죠? 또 어떤거 있었냐면은 비오는 날 지하철역 입구에 어. 우산을 갖다 놓고서는 돈 놓고 알아서 가져가세요라고 했어요. 어, 그랬더니 외국인이 보기에는 저거 당연히 하루아침에 다훔쳐가지 누가 돈 놓고 가져가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천 원, 오천 원, 심지어 오천 원 넣으라고 했는데 만원 놓고 집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어, 요거를 보고서는 외국인이 굉장히 놀라는 음.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이거 누가 강제해서 나온 거예요? 아니에요, 그죠? 자발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스스로 규칙을 잘 지키고 살면은 우리나라가 더 살기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음, 선생님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인 거지. 음,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나라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 갑자기 떠오르는 게 없네? 어, 치야. 아, 네? 응? 그저 그렇죠. 뭐 치안 문제라든지 그저 그렇죠? 범죄율이라든지 이런 어, 것들을 보면 사실은 자발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라 하는 것이죠. 음. 선생님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후진국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너가 부족한 나라야. 마치 오늘날 중국인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였는데 어, 시간이 어느 덧 많이 지나서 우리나라가 이런 선진국이 되었네요. 음, 참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자 아무튼 그래서 유교 사상이 새로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교 사상은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의 원인은 위계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위계 질서, 국가에서의 위계 질서를 다시 회복해 나가게 된다면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고요. 또 유교에서는 엄격한 의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제사를 지내나요? 요즘에 안 지내는 집이 많던데 제사 지내나요? 명절에? 지내요 어, 지내는 집들이 있는데 누가 이 제사를 주관하나요? 어떤 분이 명절에, 추석이나 설날에 제사의식을 주관하지? 주도하지? 어다하냐 보통은 그 집에 제일 큰 어른, 큰아버지, 큰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하시잖아요요 아, 그죠? 뭐 그분들이 이제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의식을 진행할 때 대충 하시던가요? 밥상 그냥, 밥상 차려듯 그냥 차려놓고 아무나 술 따르고 가가지고 절하고 하던가요? 아니죠, 그죠? 제수상을 차릴 때도 순서가 정해져 있고, 향을 피우고 술잔을 올리는 절차가 정해져 있고, 거기에서 절하는 순서도 제일 큰어른부터 막내까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런 게 유교에서 강조하는 엄격한 의례입니다 이런 거 하는 거를 봤던 큰아버지나 큰 할아버지, 어때 보였었나요? 되게 멋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네뭐 아닌 말고요. 자 아무튼 이런 어떤 위계질서를 회복하고 유지할 것 엄격한 의뢰를 지킬 것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황제의 권위를 높여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교 사상이 한나라 때의 새로운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법가 사상에 반대되는 자연스럽게 놔두는 보가 사상 같은 것들도 국가의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고려되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것은 바로 이 유교 사상이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유교 사상을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선택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한 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한무제 라는 사람이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재에는 동중서의 권위를 받아들였다, 수용하였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 파워포인트에는 사상에 주목했다 라고 이렇게 수정을 했어요. 어. 찾아보니까 예전 교과서에서는 권위를 수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교과서에서는 사상에 주목하였다라고 바뀌었더라고 왜 그런가 찾아봤더니 동중서의 권위를 어,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역사책에 쓰여있기는 한데 그게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뭐 이런 어떤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바꿔나 봐요. 자 아무튼 한 무제는 이 동중서라고 하는 한나라 시기의 유학자의 사상이 나의 권위를 높이고 황제권을 강화하는데 꽤나 쓸모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중서라고 하는 사람의 사상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느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간 사회의 차별적인 질서는 한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신분 질서, 인간은 평등하지 않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다. 있 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그렇다. 자연스러운 거다. 이거는 원래 그렇게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동중서의 사상이다. 라는 것이죠. 어, 여러분들 그거 아나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라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 음,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당연히 평등하다고 라 하는 게 상식이고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라 생각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 그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보는 사람은 당연히 차별적인 질서가 있고 신분질서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훨씬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음. 자, 그러니까 동중사원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것이다? 신분질서는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바꾸거나 할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지키고 따르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상을 주장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분질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황제 천자의 것이죠. 그죠? 따라서 황제 천자의 지위는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게 황제의 권위를 높이고 황제권을 강화하는 데 꽤나 쓸모있어 보였다라는 것이죠. 물론 동중서의 사상에도 이 천자, 황제를 견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뭐냐면요. 하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이 천자이기 때문에 자연재 태풍이나 가뭄, 지진 같은 이런 게일어나는 것은 지금 천자가 정치를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경고를 내린 것이다. 이때는 천자가 정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다잡고 정치를 쇄신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도 동중서의 사상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자, 하지만 이 역시 황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자신의 잘못은 오직 누구만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만 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황제의 권위를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차별적인 신분 질서를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유용한 사상이다 라고 이한 무제는 주목을 하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사람들의 머릿속에 심어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황제의 통치를 따르고 받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유교를 적극적으로 진흥, 열리 가르치고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나라 때 유교라고 하는 것이 국교, 그 나라의 종교와 같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좀 있으면 끝나요, 여러분. 좀만더 힘을 내도록 합시다. 많이 힘들고 졸리신 거 알고 있어요. 어, 요즘에 선생님 굉장히 뭐랄까 좀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학 어, 동아시아사 수업도 그렇고, 일학는한국사 수업도 그렇고, 애들이 너무 많이 사 심지어 어떤 생각으드들냐면아 요거 불면증 치료제를 한번 팔아볼까라는 어,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아마 10분 안에 잠이 들거 사람들 모르지? 응. 응. 그연대서 아니어서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야기해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응.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난 되게 열심히 수업 준비도 하고 수업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응.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내가 노잼인가 사람이. 네. 알았어요. <웃음> <웃음> 자,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유교 사상을 머릿속에 심어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교를 가르치고 알리는 진흥 정책을 시행을 하였다. 그러면서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유교를 가르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 유교에 대해 잘 알아야. 그렇죠. 그렇죠. 유교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교사가 필요하겠죠. 또 음... 유교를 가르치는 곳 학교도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태학이라고 하는 유교 교육기관을 설치하고요. 거기에서 유학을 가르치는 오경 박사라는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교의 중요한 경전 다섯 가지를 말하는 것이에요.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다섯 가지를 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사만 배운 사람은 요거 외우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동아시아사 배우는 사람은 오경이 뭔지 정도는 기억해 두면 은 좋을 것 같아요. 박사는요, 요즘의 박사랑 똑같아요. 이 오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 이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자, 그래서 태학을 설치하고 오경 박사를 임명함으로써 오경 박사로 하여금 태학의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유학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학교가 있고 선생님이 가르치면 전부 다 공부를 할까요? 아니죠. 그죠 음. 학교가 있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어 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를 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할까? 당근 과 채찍. 그렇죠.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할거 아니에요. 그죠여러분도 지금 공부 왜 하고 있어요? 대학 가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순수한 호기심에서 동아시아 사회가 너무 좋아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 어쨌든 대학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게 유학을 적극적으로 배우기 만들기 위해서는 유교 공부하면 출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학을 공부한 인재들을 관리로 등용하는 등의 노력들을 통해서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네.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한 나라 때는 어떠한 관리 임용 제도가 운영이 되었느냐.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태학에서 오경 박사로부터 오경을 배우는 겁니다. 이때 오경을 배우는 학생들은 박사 후보 학생들이에요. 태학의 학생들인데, 18세 이상의 학생들로 지방에서 추천을 받거나 중앙에서 선발된 학생들만이 이 태학에 들어가서 유교를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학의 학생들 가운데 성적이 우수 환자를 관리로 선발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 아니면 우리 예전에 향거리선제라고 하는 거 배웠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네. 네. 표라든지 청렴을 신천한 인물로 지방에서 추천된 자,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추천을 받은 사람이 중앙의 관리로 진출하는 제도, 향거리선제가 있다라는 것 배웠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힘 있는 세력들이 자기의 자식을 부정 추천 같은 거 해가지고 지방 호족들이 한 나라 말기 가게 되면서 점차 힘이 세지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위촉고 그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라를 나눠 먹는 일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죠? 한거리선제 기억이 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관리로 선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무제 때부터 유교적인 교양과 지식을 갖춘 인재가 관리로서, 어, 임용이 되고, 또 출세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유교를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유학이 점차점차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아 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느냐 한 대의 윤령에는 법가적인 원리와 유가적인 원리가 결합되어서 반영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아니 방금 전에 선생님 법가사상이 안 좋아서 유가사상을 채택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법가적인 원리 국가를 법으로 통제한다는 내용이 갑자기 왜 나오나요?라고 의문을 가졌나요? 네. 네 가졌으면 좋겠네요 자 앞으로 잠깐 돌아갈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하나 적어놨습니다 뭘 적어놨냐면 반. 진나라의 법률은 대부분 한나라에 계승되었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뭔 소리냐 자 진나라의 법률은 사실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백성들을 통제하고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 시스템이었어요 다만 뭐가 문제였냐면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이 법가사상이었기 때문에 그 법의 적용을 굉장히 엄격하고 가혹하게 하는 게 문제였다는 라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진나라의 법률 자체가 굉장히 쓸고 있다, 효과적으로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 다만 그 법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들로 하여금 왜이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다라는 거죠. 진나라의 법과 사상은 뭐였어요? 너희들이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 뭐였나요? 안 지키면, 죽은 안 지키면 죽이, 죽이기 때문에 죽으니까 너는 지켜야 돼 라는 게 법과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육아 사상이 이것을 뒷받침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걸 지켜야 되는 이유는? 이래라 해갖고 저래저래 해서 그렇죠. 어, 어, 뭔 소리인지 다 알아들었죠? 이것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부모에게 효도하듯 임금에게 충성하는 게 바로 이 법을 지키는 거야. 이 법을 잘 지켰을 때 나라가 평화, 가정이 평화롭듯이 나라가 평화롭고 우리 모두 잘살수 있어 라는 식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득하는 게 바로 이 육아사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랬기 때문에 한 나라의 법령, 한 나라의 법, 윤령의 경우에는 진나라 때 만들어진 법이 그대로 계승이 되었기 때문에 법으로서 국가를 효과적으로 통치하려는 법가적인 원리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만 거기에 유교사상이 이 법질서를 뒷받침, 뒷받침해 줌으로써 가족의 공동체 질서를 존중하는 이런 유가적인 원리가 결합이 되면서 한대의 윤령에 반영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대 율령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아니지, 동아시아의 율령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 이 법을 뒷받침해주는 사상이 유교였기 때문에 법의 적용 역시 유교적으로 적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유교에서는 무엇을 중시하나요? 효와 충을 중시해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위계질서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가부장적 질서나 연장자 우대 등의 위대에 위반하는 범죄를 더욱더 가중처벌했다. 뭔 소리냐? 똑같은 사람을 죽였어. 하지만 위의 신분이 아래 신분. 주인이 노비를 죽인 것과 노비가 주인을 죽인 것 중에 어느 게 훨씬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 노비가, 노비가 네. 주인을 죽은 게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을 받는다. 똑같이 사람을 때렸어.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때린 거하고 자식이 부모를 때린 거하고 뭐가 더 강하게 처벌을 받는다. 자식이, 자식이 부모를 때린 거 훨씬 더 강하게 처벌을 받는다. 유교적인 원리가 적용되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한나라 때 만들어진 윤령은요. 이후에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수당대에 가게 되면서 완성된 통치체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속대로 일찍 끝냈죠 그렇죠? 오늘도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오늘의 수업 내용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